자체를 미분해 버리면 마이너스 사인 x, 에프 프라임 코 사인 x, 는이코 사인 ex 플러스 코 사인 제곱 x 분의 일. 예. 근데 코 사인 x, x가 이분의 일이어야 함으로 x는 3분의 파이밖에 없다. 0하고 왜요? 2분의 파이 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. 아 오. 네, 저잘 몰라서 그런 것도 좀 썼어요. 네. <웃음> 아, 이해가 네. 잘안 가잖아요, 제가 머리 별로 안 좋아가지고 좀잘 썼어요. 네. 아, 저래서 어, 네. x 에서 3분의 파이를 넣어버리면 f 프라임 2분의 1은 3분의 파이 하면 마이너스 2분의 2 3. 3분의 2 파이니까 파이 3,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3분의 파이는 2분의 1 4 그러므로 이건 3 그러므로 f' 2분의 1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6은 마이너스 2루트 3이므로 답은 1번입니다. Yeah, yeah, yeah.